좋아졌다기보다는 참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고. 달라졌다. 전 네, 얼마 전에 또 함께 무대를 했었잖아요. 네. 엄마가 딸에게라는 음. 곡을 같이 했었는데 제가 이 콘서트에서 했던 영상을 오. 봐주셨다고 음. 들었었거든요. 네네. 네, 미팅을 네. 했을 때말씀해주셨잖아요 그 네. 어떠셨어요? 아 그거를 혼자서 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맞아요. 왜냐면 엄마하고 딸이 어쨌든. 나이 차이도 있고, 그래서 혼자 하기가 벅찼겠다 하는 생각은 했어요. 음. 음.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또 무대를 하고 보니까, 아, 제가 진짜 좀 뭔가, 아, 이렇게도 부를 수 있었겠구나라는 음. 또 배움이 있더라고요. 네. 나중에 요즘 후배님들이랑 후배분들이랑 콜라보 많이 하시잖아요. 뜻밖의 만남, 맞아요. 아홉 번째까지 했었죠. 그열 번째로, 음. 언제 한번 제가 러브콜을 들은. <웃음> 좋지 아, 좋아, 않을까? 좋아 좋아 좋아. 네. 네어잘콜 언제나 어, 잘부콜 언제나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제가 한번 좋은 곡을 한번 응.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좋아요 좋아요. 아싸 신난다 가요광장 덕분에 제가 또 선배님이랑 <웃음> 자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듣고 올까 합니다.